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, 오랜만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는데요 어,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어, 제가 호주에서 시카고로 다시 이제 이사를 제이 오는 이유로 인해서 어,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,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, 현재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세계 모든 증시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런 방식을 조금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뉴욕타임즈 닷컴에 있는, 어, 전 세계 이제 증시 현 상황을 좀 알려주는, 네, 그런 라이브 이제 업데이트를 주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. 자, 보시면은 S&P 500이, 어, 오늘, 그죠? 오늘만 지금 현재 마이너스 2.09, 어, 다우가 마이너스 1.94, 나스닥이 마이너스 1.67%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. 어, 5일도, 네, 보시면은 영어지만은 with demand falling, oil companies are slashing productions n jobs. 어, 이, 디 e 드가떨어지으로 인해서, 이, 기름, 이제, 오일 회사들이, 오일 채취를 좀 줄이고 있고, 그 다음에, 직원들 또한, 어, 줄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이 지금 아주 좋지가 않기 때문에, 어, 계속해서, 이제, 증시가 좀 나빠질 것으로, 어, 그런, 방향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. 어, 그리고, 좀만 밑으로 나가주면은, 바로 여기, 나올 텐데요. 아, 여기네요. 자 보시면은 어 이제 S&P 다운 11% 다우존스 12% 포트0 0 영국이죠 다운 15% 니케이 225 일본 10.5% 그 다음에, 오일, 브랜트 크루드, 퓨처스 다운, 55% 엄청난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가. 물론, 이제, 가치 투자 같은, 이제, 뭐, 주식이나 사두고 나서 좀 오래 이제 홀드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, 정말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그쪽으로는 제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. 저 같은 경우는 이제, 어, 뭐, 딱히 말하자면 데이 트레이딩이죠. 어,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, 이런 쪽으로는 제가 이야기가 좀 해드리기가 좀 어렵고요. 어,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시, 하루에 12% 아니, 하루가 아니죠. 뭐 일주일에 12%, 12%, 뭐 55%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거래해야 하는가. 지금 보시면이 숫자만 봐도 상당히 이 볼륨,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죠. 자, 이런 볼레틸리티, 즉, 유동성 가지고 거래를 성공적으로 잘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거를 어, 지금 현재 배우는 단계이고 아니면은 잘줄 모른다 아직 이제 내가 처음 시작해서 잘할줄 모른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좀 거래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, 그래서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같이 이게 한시간 차트입니다 한시간 차트인데 제가 이제 강의 때 말씀을 해드린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달러 셰프 1시간 차트라고 써 있죠 그쵸? 렇뭐 1H 혹은 여기 60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가려버리면은 이게 1시간 차트인지 4시간 네 차트인지 1분 차트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 1분 차트이건 15분 차트이건 1시간, 뭐 4시간, 한 달, 일주일 뭐 상관없이 차트가 움직이는 이 방식은 이 개념은 상당히 똑같기 때문에 현재 같이 유동성이 심한 그런 구간에서는 어, 우리가 평상시에 뭐 하루 차트, 데일리죠? 하루 차트, 1시간 차트, 뭐 4시간 차트, 이런 차트에서 우리가 엔트리를 진입 구간을 찾았더라면은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 바이러스가 시작하기 전에는 평상시에는 이제 뭐 하루에 많아야 뭐 50에서 100핍 정도 움직였잖아요. 근데 요즘 같은 때에는 1시간 차트에서 이 캔들만 재봐도 50피비 움직입니다 1시간 차트에서 이러한 차트들이 상당히 지금 난무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엔트를 잡아야 하냐면 은 평상시에 제가 말씀드렸지 평상시에 4시간 차트에서 내가 거래를 잡았다 그러면 1시간 차트로 내려와 주셔서 거래를 잡으셔야 하고 내가 1시간 차트에서 거래를 잡으셨다면 은 내가 이제 15분 차트 이런 시 낮은 시간대로 더 내려와 주셔서 더 정교하게 엔트를 잡아주셔야지 어 내가 평상시에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거래하는 것보다 좀 내려와서 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와 주셔서 거래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달러 셰프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은 자 이제 어, 다운 트렌드가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차트죠 그리고 레지센스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네더 내려와 줘서 4시간 차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락 추세선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격이 현재 여기까지 터치가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가격이 레지센스에서 내려온 후에 지금 보면은 그 전까지 움직임이 내려와서 올라오고 내려와서 올라오고 내려와서 이번에는 더 깊은 풀백을 줬잖아요 그렇죠?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 움직임이 하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때 어, 알아야 하는 것은 이제 장기적인 방향이 하방이니까 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와서 내가 하방으로 가는 엔트리를 잡아야 한다. 자, 이랬으니까 가격이 더 깊은 이제 가격 조정, 즉, 풀백을 주었을 때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와 줘서 이제 내 거래하는 룰이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밑으로 라인, 어, 빨간색 라인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 은 거래를 해줄 겁니다. 매도로. 이런 식으로 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와 주셔서 엔트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이제 4시간 차트에서 이제 거래를 했어요. 자, 근데 내셔 차트에서 이제 엔트를 잡다 보면은 현재 같이 똑같이 유동성이 크니까 더 내려와 주셔서 더 내려와 주셔서 엔트를 잡아 주셔야 합니다. 무조건 아니면 30분 차트까지도 더 내려와서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거래를, 하, 이제 거래를 꾸준히 해 오셨던 분들은 현재 이 유동성 때문에 위험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유동성이 좋으니까 더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내려와 주셔서 거래 평상시에 하시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포렉스 같은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세계 증시가 어떻한 간에 내가 양방향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거래를 하는 그 플랜 그대로 가지고 거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, 그래서 조금만 노트를 적는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첫 번째, 리스크를 작게 한다. 항상, 이거는, 어, 시장이, 상황이 어떠건 간에 항상 조절을 잘 해줘야 합니다. 항상 작은 리스크로, 어 이제 거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유는 우리가 리스크를 크게 했을 때 한방 내가 오늘 해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어보자 이런 마인드셋으로 거래를 해 주시면은 장시간, 어, 이제 장기간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번 졌을 때그 로스에서 그 피해에서 복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작게 하셔야 합니다. 항상 1% 2% 거래마다 1% 2%, 2 리스크를 두시고 거래를 하셔야지 내가 장기적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마라톤입니다. 자 그리고 두번째 리스크가 적으면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내가 100%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시작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불 어카운트 100%를 가지고 시작합니다. 을 자, 근데 내가 첫 번째 거래에서 10%를 걸어요. 1000불을. 1불을 걸어가지고 잃어버리면은 9 0 0 0불이 내잖아요. 그렇죠 자, 벌써 거래 하나 줬을 뿐인데 10%가 깎여버렸어요. 그렇죠 10%가. 자, 이렇게 돼버리면은 거래를 10번 지면은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1000불을 걸었다고 했을 때 9번만 더 지면은 내 어카운트는 사라지는 거예요. 그렇죠내 원금은. 이러면은 이게 한 달도 못 돼서 거리 10개니까 10개, 10개 연속으로 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? 한 달도 못 돼서 내가 이게 다 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빌려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입금을 또 해야 하지는 어떤 식으로는 리스크가 적으면은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불을 가지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1% 거래를 하니까 한 거래당 100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은 항상 2%에서 3% 이상을 수익을 가지고 거래합니다 자그 그 말은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이게 1대 최소 그죠 최소 1대 2 정도는 돼야지 이런식으로 내가 리스크가 1이고 리워드가 바로 2 이런식으로 최소 거래를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한 달간 돼서 이게 다 털려버리면 정말 허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돈도 아닐 거예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한 달간 돼서 날려버리면 은 정말 허탈하죠 그리고 이 리스크를 둘 때에는 내가 거래를 할 때는 아 내가 이거를 들어가면은 이만큼을 벌 수가 있다 이만큼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마인드셋을 잡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하면은 아 이만큼만 딱 잃게끔 내가 저도 이만큼만 딱 잃게끔 하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자 이런 마인드셋으로 거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이 포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해 가지고 한 달에서 3개월 안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3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5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 걸렸어요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성공을 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내 삶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이 포텐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게 성공이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실패예요. 그래서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마세요. 절대로. 첫 번째 리스크를 작게 거래를 하시고 두 번째는 리스크가 적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번 리스크를 항상 적게 하시고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이 상황이 어떻건 간에 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히 꾸준히 도전을 하세요